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6월 초인데 이렇게 덥네요 스님 여름이니까 여름이 다가었는데아 이번 여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 하고 살아 예 오늘은요 <웃음> 예. 좀삼박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스님 세속적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리 불자는 종교인이고 신앙심만 있는데 예. 이 불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깨달음이 있죠? 예. 출세관적으로 살아 행복하거든요. 예, 예.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아요. 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맞아요.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예. 어, 자비심으로 살아야 예. 정말 편안한 거예요. 우리 불자는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세속적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세속적 행복이 어떤 것이 냐면예오욕락이라고 있어요 오욕락 다섯 가지 즐거우면아예 예, 첫 번째 제욕인데 예 부자 부의 상징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럼 그... 누구나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예예 예. 좋은 집 좋은 차또 명품 오. 많이 사고 싶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제욕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베풀지 않으면은 예.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나 베풀면은 예. 출세간적 행복이야. 아, 출세간적. 미국의 빌 게이츠나 예. 월렌베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알죠. 또우리나라에 예. 경제 최부자가 있어요. 예, 유명한 부자죠. 예, 그쵸. 그런 사람들이 예. 다. 그 출세관적으로 산사람들이요아 출세관적이요? 불교는 예. 부자되는 종교예요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아. 두 번째 색욕이 있어요. 예예 예, 색욕. 여색을 탐내는 걸 말하는 거야. 아 그건 문제 많아요 요새. 아. 여성을 예. 다내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성들이. 남자들이 못됐또 여성을 예. 성노이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없나요? 이게 부처님을 바르게 공부하고 수행하면 해결이 돼버리지 아아 그 차라리 예. 옛날에 왕으로나 태어나지 <웃음> 또 요즘 잘못된 것이 예. 빠지면 안되는 것이 포르노 있죠? 아 이거 엄청 거죠도세계 빠지면 안되는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거 빠지면 아 그거 빠지면요? 예예 예. 예, 예. 예, 우리 현상에서 예. 미투에 걸려가지고 예. 신세 망친 사람들 많이 예. 봤죠? 지금도 텔레비 나와요? 공등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노력으로고 살았는데 그렇 맞아요, 스님.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예. 잘 조조해서 사용해야 돼요. 아... 불교에서는요. 예. 배우자 위에 예. 나이 드신 분을 <웃음> 어머니로 또 누이로 예예. 동생으로 보라는 거야. 아, 불교는 다르구나. 예. 그리고 이제 두세 번째 수면욕이 있거든요. 예, 수면욕. 편안하게 쉬는 걸 말하는. 쉬는 것또 노는 것도 들어가요. 예.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들어가요. 거기에 게으름이 있죠. 예, 게으름. 이 게으름으로 해서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오락이 있죠. 오락. 게임. 예. 예. 그 학생들 이거 많이 하다 보면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나치면은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적당히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 수면욕도 예예. 네 번째 식욕이 있거든요 식욕 아 요즘 먹방이 대세도만요아 그건 너무 심해요 네. 심해. 먹는 것이 집착하는 것인데 예예.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예. 식도락 있죠 맛집 예. 있죠 예 편식 거식증 있죠 예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하지 말아라 그 출가자는 예.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죠, 스님, 사실. 아니, 근데 그거 해야 돼. 예, 해야 돼요? 예, 다섯 번째, 명예욕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중요한데, 권력 있죠? 예. 지위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이 되고 싶다, 회장되고 싶다, 장관,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죠? 예, 예. 또, 오래 사는 것도 여기 에 들어가요. 아. 근데 무상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무상이 어렵죠. 예, 예. 온갖 직위로 호령하고 살고 싶잖아요? 예, 예. 나쁘게 빠지면, 예. 민중을 개, 돼지로 보죠. 갑질이죠. 갑. 예, 갑질어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칼, 해양 사건이 있었고요. 예, 예. 육군 대장 당번을 갖다 하인 취급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건 좀 심했죠, 그때. 예, 예, 그래서 예. 수행자는. 예. 항상 자비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오용락을 즐기면서 살죠. 예, 예. 불교에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되 예. 집착하지 말고 예.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조건 예. 비워라 놓아라가 아니에요 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이 되고요 예.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야 아. 맞아요 스님 불교에서는 오용락을 예. 오근으로 보는 거야 오근. 즉 안이비설신이죠. 예예.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오욕락을. 예예. 이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깨우침이고요. 네. 예. 잘못 사용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스님 나무 것도 내 것으로 욕심내니 말이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스님. 네. 예. 저 그럼 출가적 행복이란 또 무엇인가요? 예, 이제 출가적 행복은요. 예예. 예. 불자는 지향하고요. 예예.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고요. 예. 부처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실천 사항이 예 오분향이라고 있거든요. 오분향. 다섯 가지 향기로움 있죠. 아 예. 이걸 하려면 내가 보수적이야 어 돼요. 예좀 알려주세요. 개향 정향 예.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이 있거든요. 예예. 예. 해 계향은요. 예. 개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예. 정양은 예. 개율을 지키니까 고유해지죠? 예. 평화롭고 산매해지는 걸 말하고요. 예. 해양은 예. 지식적인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해탈량은요, 예, 예. 깨달음을 얻고 예. 차 안에서 예. 피아노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세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탈지겨냥 있죠? 예. 깨우쳐가지고 중생을 개몽하고 교화하고 예.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야 재미가 있죠 <웃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사람 산 사람 치고요 예. 제가 볼때 예. 죽을 때다 후회하고 죽었어요 <웃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예.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냥 살면 은 신앙적, 종교적 삶 밖에 되지 않아요. 예. 사람 답게 살려면 예.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 출세간적 욕망을 가지고 함께 예. 살아가야 하는데, 집착 없이 사는 중도의 삶이야말로요. 예. 가장 행복한 예. 사회생활이 될 거예요. 세속적 삶을 벗어나면요, 예. 사후에 틀림없이 예. 좋은 가정이 태어나고요, 아, 예. 천상에 분명히 태어납니다. 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님.